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쿠킹덤 그동안 뭐이 게임 죽었나 싶을 정도로 아...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이 멈춰있다가 드디어 오늘 업데이트 소식이 떴습니다. 개발자 노트가 떴고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진구나라 쿠키들이요. 수호의 성전 업데이트 안내 같이 한번 보시죠. 세계 곳곳에 생긴 균열에서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불빛이 일제히 켜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쿠키 원정대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하러 떠나요! 다들 여기 모여 계셨군요. 세계를 지키는 전투가 벌어진다고 해서 왔습니다. 수집할 게 많군요. 위대한 연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는 전에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피하세요! 아직도 여기서 보전 중이었나? 당신... 설마... 티벳 기사단의 대장이었던 실론 나이트 쿠키입니까? 대열를 벗어나지 마라! 행세를 지키겠다! 천명을 따르라! 이게 마지막이다! 이곳은 제가 관장하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쿠키의 진화와 역사, 문화에 관련된 모든 사료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죠 유물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가져와주세요 동맹의 불꽃이 빛나는 날,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진군하라! 쿠키들이여! 쿠키론 킹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이라 장면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자이 영상물에서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점들 다가올 변화점들을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세계 곳곳에 생긴 균열에서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라 부분이 바로 수호의 성전 컨텐츠입니다 어, 어떤 괴물들이 막 괴물들이 몰려오는 때거지로 몰려오는 걸 그치. 우리가 막아내는 컨텐츠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길드가 길드 영토가 생기고요, 길드 회관도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쿠키 정대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하러 갔다. 떠... 자,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수호의 성전 컨텐츠인데요. 지금 1번 덱, 2번 덱, 3번 덱, 4번 덱, 5번 덱. 총 25명의 쿠키로 자신의 최정예를 꾸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웨이브가 웨이브마다 몹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그걸 이제 막아내는 거죠 한꺼번에 25명이 나가는 건 아니고 만약 1번 덱이 나가서 싸우면서 하다가 1번 대기 만약에 다 죽어버린다 그럼2번 대기 투입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쿨타임 일정 쿨타임이 지나면 1번 대기 좀 많이 다쳤을 때 2번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대난투처럼 약간 PVE 스타일의 대난투를 보면 될것 같거든요 자 요거로 자기 개인 랭킹이 정해지고 그리고 길드원들 점수 합산해서 길드 랭킹도 정해집니다 그렇다는 거는 보상이 들어올 곳이 두 군데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들 여기 모여 계셨군요 자, 신규 쿠키입니다. 에클레어맛 쿠키. 깨셨군요. 세계를 지키는 전투가 벌어진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 책을 펼쳐 들고 샤라락. 수게 많군요. 책을 펼쳐 들고 샤라락 착. 자, 피가 좀확 나갔는데요. 자, 이 에클레어맛은 어떤 쿠키냐면 공정력이 가장 센 상대 3명에게. 예? 주로 주력 딜러겠다 그죠? 공격력이 제일 센 3명에게 피해를 증폭시키는 디버프를 걸고 피해를 줍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 피해도 줬는데 피해 증폭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 아군 또 주력 딜러가 때리는게 좀더 세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 디버프가 걸린 적을 잡았을 때 키를 딱 따내면 아군 전체에 체력 보호막이 생기는 좀 다른 좀 처음 보는 개념의 쿠키가 나오게 됩니다. 위대한 연구가 될 겁니다. 위대한 연구가 될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균열이 아까보다 더 커졌어. 자. 자 균열이 아까보다 더 커졌다 이러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본 적이 없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몹들이 막 밀려오는 어, 그 컨텐츠를 설명하는 것 같고요 자 이러면서 또한 명의 신규 에픽쿠키 실론 나이트 쿠키입니다 자 지금 보면요 자 지금 보입니까? 혼자 남아서, 혼자 남아서 지금 막 무쌍 찍는. 무쌍 찍는 그런 형태인 것 같거든요. 자 실로 나이트는 가장 가까운 적에게 일단 피해를 주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군 쿠키에게 버프를 줍니다. 다만 버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조건에 맞는 쿠키가 해당 버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군 쿠키가 쓰러지면 분노에서 해제되지 않는 기사 단장의 분노 버프가 발동하게 되는데 이 분노 버프가 사회 중첩 시에 스킬 끊김뿐만 아니라 방위 효과에 강해진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사회 중첩 이런 게 있는 걸로 봐서 막 아군들이 막 죽어 나가면 뭐 빡쳐가지고 혼자 이렇게 캐리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입니다. 어제 생각에는 약간 어제 생각입니다. 빗나갈 수도 있어요. 어 특히나 이 수호성전 컨텐츠에서 아군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다 보면 몹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아군이 죽었을 때 이제 미쳐 날뛰가지고 막다 찍어버리는. 그런 장면도 주면 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이제 박물관 컨텐츠입니다 쿠키의 진화와 역사 문화에 관련된 모든 사료들을 한 곳에 모아두었죠 유물처럼 보이는 게 있으면 음. 네. 자, 일단 이것은, 길드에 영토가 생겼다는 소식에 들어가거든요. 자, 이게 이제 길드 영토인데, 이 봉화 이제 딱 보면 알겠다, 그죠? 우리 출석하는 그 봉화인데, 어, 이런 어떤 영토가 나오게 되고, 이 길드원들이 다, 다 힘을 모아서, 길드 영토를 왕구하듯이, 영구, 영토 꾸미기를 해나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길마한테 그 고난이 있다고 해요. 이 영토를 꾸미는 게. 근데 길마가 이제 우리 길드원 중에서 왕구 잘하시는 분 있나요? 해서, 한 분을 이제 선정을 하면 그한 사람에게 그 꾸며 나가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영토를 꾸미는데 영토 안에 박물관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어 업적들, ]입니다. 다양한 어떤 수집거리들 역사.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인데요. 자, 그래서 개발자 노트에서 나와 있는 지금 영상에는 포함이 안된 부분도 조금 더 소개드리겠습니다. 신규 보물이 추가됩니다. 신규 보물은요. 어, 에픽 전장의 의지가 남은 불굴의 기사단 증표. 어, 기사단 불굴의 증, 정신으로 아군 쿠키가 쓰러질 때마다 남은 모든 쿠키의 체력을 일정 비율로 회복하는. 한 명이 탁 깨지면 피가 차고 그죠 이후 홀로 남은 아군 쿠키가 전투 불능 상태가 될 경우, 그러니까 피가 딱딱 다 깎이는 순간 말이죠. 피가 딱 깎기는깎기는 순간,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에 일정 시간 무적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막 아무리 맞아도 죽지 않고 막 휘두르는 아까 이런 모습이다. 이, 이 실버나이트 형님 같은 모습이다. 그죠? 막, 어, 좀비 상태에서 좀더 싸우다가 팍 자빠지나 보다. 어, 그렇게 하는 신규 보물로 보입니다. 길드 뽑기에서만 획득할 수 있다. 어, 마음 좀편하시죠 길드 뽑기에서 나오는 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탕노음 연구 사종이좀 추가되겠고요. 설탕류 연구소에 좀 뭐가 좀더 나온다. 수호성전 관련해서 좀더 나옵니다. 마일리지 샵에 모카맛 쿠키가 드디어 나오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웃음> 쿠키, 슈크림맛 쿠키 상향. 됩니다 이게 이 데브가 소화해야 됐던 애들 상향시켜 줄때 상당할 경우가 좀 있어요 현 메타의 어떤 부분이 맞물릴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봅시다 슈크림맛 쿠키 슈크림맛 쿠키가 스킬 사용시에 치명타 확률을 기반으로 마법 대성공이 발동하여 스킬의 피해량과 체력 회복량이 증가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자 원래 슈크림 뭡니까 광력 딜을 하고 아군은 광력 힐을 한다 아. 집단 힐. 근데 그게 미미했다. 아, 효과는 미미했다. 이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근데 어, 치명타 확률을 기반으로 치명 확률이 높으면, 그죠?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치확이 높으면 마법 대성공이 발동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대성공하면 피해량과 체력 회복량이 증가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일정 밸런스가 좀어스테이좀 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럼 슈크림마 쿠키 스킬 자체는 스킬 자체는 원래 좋은 스킬일 수밖에 없어요 광역 딜에 우리 아군 전체 힐이라면 나쁠 수가 없거든 근데 그게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맨날 좀 쳐다도 안 보는 애였는데 그 효과가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치환이 높아서 많이 커졌다 좀 많이 커졌다 이러면 은 어, 상당할지도 모른다 좀 보, 봐야 되겠죠? 나오면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창고 내 아이템 중첩 개수를 999개에서 9999개 어, 로 증가시켜서 창고가 좀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 좋거든요 이제 여러모로 기본적으로 좀잘 나온 패치다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너무 오랜만이네요. 정말, 예.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 뭐. 근데 좀 오래 기다린 것 치고는 좀, 약간 이게 단가 싶기도 하고. 어 그래도 일단 새로운 컨텐츠에 나와서 정말 기쁜 마음이고요. 한번 재밌게 한번 나오면 즐겨보도록 합시다. 업데이트 되면 생방 한번 켜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 바이. 음